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스 악기에서 반도렌 브랜드 매니저를 하고 있는 소초사업부 강형준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스 악기에서 이커머스팀에서 e 근무를 하고 있는 유병영 과장이라고 하고요 어, 차장님 요번에 네. 저희 블루정보잡아 근무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 사실상 좀 많이 좀 뿌듯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 브랜드 매니저로서 네. 어떠신지 이번 이벤트 진행하면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렸고 이제 브랜드 매니저로서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었고 또한 저도 블루정보자바를 굉장히 사랑하는 유저로서 또 너무 많이 뿌듯했고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이벤트였습니다 아 그러면 네. 뭐 시청자 분들한테 네. 블루정보자바가 어떤 것같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블루정보자바는 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그 마우스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1984년에 미국에서 맨 처음에 첫 출시가 됐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는 1986년도. 그러니까 38년 정도 된 거죠. 38년 동안 굉장히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엄청난 피스죠. 일단은 뭐 간략하게 설명을 잘 들은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추첨을 앞서서 네. 저희가 이제 반도린 한국 공식 수입원이잖아요 네, 네, 네. 사실 이제 정품하고 네. 유사품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어, 맞습니다 차별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코스모스 악기가 저 국내 유일 반도린 공식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이고요 반도린 정품에는 지금 요게 잘 나올까요? 이게 자, 이 정도? 더 가까이 가볼까요? 네. 잘 보시면은 요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게 저희 코스모스 정품 스티커이고요. 우리 정품하고 유사품의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소리도 있겠고, 또 무슨 뭐 마감도 있겠고, 품질도 있겠고,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꼭이 홀로그램 스티커를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잘들었고요 일단은 네. 요거 때문에 피해를 안 보시는 분들좀 생겼으면 좋겠고 네. 이제 추천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각 아이디당 응모 하신 분들은 한개씩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구매 기간 동안 꼭 구매를 하시길 바라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랜덤으로 추첨을 하게 됐는데 어,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바로 설명하고요. 구만 추첨을 하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추첨을 진행하겠고 저희가 어, 이제 추첨되신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문자메지를 드려서 구매하실 수 있게 URL을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꼭 구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구매를 못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재구매가 안되기 때문에 꼭 유의 부탁드리고 저희가 공기 올린대로 수량은 99개로 99명이 응모에 당첨이 되기 게되 때문에 꼭보고부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클릭하셨나요? 네. 8 일. 제가 제가 떨리는데. <웃음> 어떤 분들께서 되셨을까? 1 자, 지금 아. 요 아이디랑 전화번호 끝자리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저 방금 전에 유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문자가 갈 거고요. 또 이것 또한 공지사항에 네, 올라가 있나요? 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간혹. 그 아이디 전화번호를 입력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자 발송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일로 구매할 수 있는 URL을 따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꼭 메일이든 문자메시지든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구매 기간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제희 구매 기간은 오늘 13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음. 기본적으로 오늘 저녁 6시부터 문자메시지가 발송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순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응모 강송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는 더 좋은 이벤트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2층 클래식 관연 악기를 담당하고 있는 서초사업부입니다. 서초사업부에서는 교육용 악기부터 전문가용 전공 악기, 부속, 소모품까지 세계 유명 브랜드의 클래식 관악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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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서초사업부 수리실 신기준 대리입니다. 저희 코스모스학기 관악기 수리실은 모든 관악기 소리가 전문적으로 가능하며 방문 하루 전 전화해 주시면 원활하게 소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